10 이하의 자연수 n을 입력받아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면 111부터 666까지 출력되도록 만들면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주사위의 개수를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3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1, 1, 1부터 6, 6, 6까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음, 너무 기니까 2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 1부터 6, 6까지 나오죠 이거의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에서 scanf로 전역변수 number를 입력을 받죠 이 number는 저희가 2를 줄 거죠 그리고 재기함수 r o l 에 매개변수 값을 0을 줍니다 그러면 r o l 이 실행이 되고 r o l 에 n 의 값이 0이 되죠 넘버는 2고 넘은 0이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포문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제 r o l e 이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메모리 공간에 r o l e 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변수 값을 기억하게 됩니다. i는 1이라고 기억하게 되고 다시 dice 0이네요 그래서 다이스 0인데 여기에 적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따로 여기에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이스 배열이 있는데 10칸인데 지금은 2라고 썼으니까 0하고 1 여기만 쓸 거죠 여기 0에 1이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i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num이 0이죠 여기에서 0을 받았기 때문에 dice 0에 1이 입력되고 여기에는 num이라고 적어둘까요 num은 0이라는 값이죠 그 다음 r o w 을 다시 재교출해 주는데 num에다가 1을 더 안다고 했으니까 로를 호출할 때 메모리 공간이 또 새로 생깁니다. 이제 넘은 m 은 1이 되는 거죠. 1을 재귀 호출로 다시 부르고 넘은 1로 변했습니다. 다시 넘버는 2고 넘은 1이니까 같지 않으니까 바로 포문으로 오게 되고 다시 포문이 실행돼서 i는 다시 1이 되죠 그 다음 다이스 1에 1을 넣네요 그러면 다이스 1에 1을 넣어주고 다시 r o 이 하나 증가하네요 그럼 1에서 2로 변하죠 이제 넘의 값이 2로 변하는 걸 호출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메모리 공간이 생기고 넘은 2가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넘이 2가 됐고 넘버가인데 넘이 2니까 값이 같죠. 값이 같기 때문에 포문이 실행되고 i는 0이네요 그래서 다이스 0의 값 그게 1이죠 그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화면에 1 공백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가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백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 다시 for문의 끝에 걸려서 i가 하나 증가하면 1이 되고 1은 2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이 되죠 그럼 다이스 1의 값을 찍으라고 했는데 다이스 1의 값은 1이니까 다시 1이 찍히고 공백이 찍힙니다. 그 다음 다시 포문의 끝에 걸려서 하나 증가해서 2가 되는데 2는 2보다 작지 않고 같은 값이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포문을 나오게 되고 포문을 나오면 프린트 F를 만나서 줄을 바꾸죠. 줄이 바뀌고 리턴을 만나게 됩니다. 리턴을 만나면 현재 이 상태인데 이 상태가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n u 는 이제는 없어지고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리턴이죠. 돌아가고 리턴을 만나면 어느 줄로 가냐면 이 줄로 돌아옵니다. 이 줄의 처음이 아니라 이 줄의 마지막으로 오기 때문에 명령이 끝났으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죠 다음 줄은 포문의 끝이기 때문에 다시 값이 하나 증가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i의 값은 1이기 때문에 1이 하나 증가하면 2가 되죠 그래서 값이 2가 됩니다 2는 6 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다시 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num은 현재 1이죠 num이 1이기 때문에 dice1에 여기에 값을 쓰는 거죠 1이 아니라 이제 뭐를 쓰게 되냐면 i 값을 넣어라 했으니까 i 값이 현재 2죠 그래서 여기에 값은 2로 변경이 됩니다 2로 변경이 되고 다시 이 문장이 끝나고 다시 재기함수로 로을 호출하죠. 그러면 num이 지금 현재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2를 넘겨주죠. 재기함수로 다시 여기로 올라가는데 없어졌던 공간에 다시 num을 2를 넣어서 다시 만들어주죠. 택이라고 해서 항상 순서대로 쌓이고 나갈 때도 순서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앞에 있던 너미는 사라진 거고 너미가 다시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너미가 새로 생성이 됐고 이제 2는 2와 같기 때문에 다시 if문안에서 4가 실행이 되죠. 다시 i는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다이스 e 0은 1이기 때문에 1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다시 다이스가 i가 하나 증가해서 다이스 1이 되고 다이스 1의 값은 2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 값은 2가 됩니다. 다시 i가 2가 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나오게 되고 그럼 줄을 바꾸죠. 줄이 바뀌고 다시 리턴문을 만나면 현재 있던 상태가 이 상태죠 이 상태는 이제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이 상태는 사라지게 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리턴. 그러면 num은 1이고 i는 2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r e t 이니까 여기에서 이 줄로 와서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줄로 가게 되면 포문의 끝이기 때문에 i 가 다시 하나를 증가하는데 현재 i 는 2기 때문에 하나 증가하면 3이 되죠. 그래서 i의 값은 3으로 변경이 되고 3은 6보다 작으니까 실행이 되죠. i 는 3이고 num의 값은 현재 1이니까 다이스 1의 값을 2였는데 3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3으로 변경이 되고 다시 롤로 재기 함수를 또 호출하네요 현재 num의 값은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죠 다시 2라는 값으로 재기 호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재기 호출하면 다시 m 이2라는 값으로 메모리 공간을 다시 차지하죠. 그러면 넘버하고 넘하고 같으니까 또 포문을 실행하죠. 그래서 0번지에 있는 값이랑 1번지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라고 하면 1과 3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줄을 바꾸게 되고 리턴 문을 만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갈 때 메모리 공간에 있던 이 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여기는 사라지고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i는 3이고 넘은 1인 상태로 돌아온 거죠. 이 상태에서 포문의 끝에 걸리게 되고 포문의 끝에 걸리면 다시 i가 1 증가하는데 i는 3이기 때문에 4가 되고 4는 6보다 작으니까 실행되죠. 그래서 4라는 값을 넣는데 넘은 현재 1이죠. 그래서 다이스 1에 4를 넣으라고 하니까 3이 4라는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롤에서 다시 재기 호출을 하네요. 넘은 현재 1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또 2라는 값을 넣어서 호출하는 거죠 그럼 메모리 공간이 새로 생기고 num은 다시 2가 되죠 다시 number와 num이 2라서 같고 또 dice 0번지와 1번지 값을 찍으라고 하니까 1과 4가 찍히죠 그리고 줄을 바꾸게 되고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여기로 다시 오게 되는데 메모리 공간에서 너미가 있던 이 부분은 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리턴이니까 여기에서 이 상태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현재 i 값은 3에서 4로 바뀌었는데 안 고쳤네요 4로 고쳐진 상태고 이 상태에서 포문의 끝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i가 4였으니까 하나 증가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여기 값이 5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5라는 값을 다이스 1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4가 이제 5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포문으로 다이스를 하나씩 찍으니까 1, 5가 찍히고 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리턴 문을 만나서 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자리로 돌아올 때 메모리 공간에 n u 2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n u 2가 사라지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줄이 바뀌어서 포문의 끝에 걸리게 되고 i가 5였기 때문에 하나 늘어서 6으로 변경되고 6은 6과 같으니까 이제 여기 i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스 1에 6을 넣으라고 하니까 5가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롤에 넘을 하나 더 하라고 했는데, 넘은 1이니까 또 2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2가 다시 올라와서 2는 2와 같으니까 1과 6을 다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넘 2가 만들어졌는데 리턴문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또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리턴문을 만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i는 6이었던 상태고 넘은 여전히 1이네요. 이 상태였는데 이제 줄이 바뀌어서 포문을 만나서 포문의 끝을 만나서 i가 하나 증가하면 이제 7이 되죠. 7은 6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니까 포문이 실행이 안되죠. 포문이 끝나면 이제 재기함수 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재기함수 롤이 끝이 나면 메모리 상에서 현재 있던 이부분의 메모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 값들이 전부 사라지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아래로 또 내려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num은 0인 상태고 i는 1인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 상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값이 리턴 되거나 메모리 상에서 종료가 되면 그 끝난 위치로 돌아옵니다 끝난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이 상태면 i가 1이고 이 상태에서 줄이 바뀌면 포문의 끝에 걸리죠 포문의 끝에 걸리면 i가 1이었기 때문에 1 증가를 시키면 이제 2가 되죠 2는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값이 i가 2니까 2가 입력되고 num은 현재 0이죠. 그래서 0에 2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i가 1이었는데, 여기에 2라는 값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 다시 재기함수 롤이 실행이 되죠. num에다가 1을 더하는데, 현재 num이 0이니까 1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전달받아지고, number는 2고, num은 1이니까, 같지 않아서 포문으로 바로 들어오죠. 다시, i는 1이니까, 여기에, i는 1이 되고, num은 현재 1이죠. num이 1이고, i가 1이니까, 여기에 6이 었던 값이 1로 변하겠죠. 값이 1로 변하고 다시 롤에서 넘을 하나 더 한다고 하니까 1에서 다시 2로 변하죠. 2로 변한 값이 다시 호출돼서 넘이 2가 되면 다시 if문이 실행이 되죠. 같기 때문에 0부터 1까지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니까이 밑에 2한칸 띄우고 1한칸 띄우고 줄이 바뀌죠 그 다음 여기는 현재 n u 이 2인 상태인데 다시 return을 만나서 메모리 상에서 n u 2가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n u 이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num이 1이니까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반복을 도니까 2, 1, 2,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6까지 반복적으로 찍게 됩니다